아, 그, 그, 어 그, 몇조원에 수십, 수백 종원에 묶여있는 것 같고, 인사드 받았어요. 인사드리, 받았습니다. 그, 인사드리, 오늘 그, 상해 보고요, 제첫 네, 번째 시가발설로은김정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그, 그, 지난 기스 그, 때도 상의를 받고, 공식 상해로 자리 잡고 있고요, 자리 잡고 있고요. 이더리 채굴을 를 했다가 지난주, 지안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다 청산했어요. 청산해서 지금 홀가분한 마음으로 발표할 수있니요잘 네.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인터페이스 분과고요. 저희 인터페이스 분과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3디 그 모션 로그인하고 UX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아, 한6피월 가까이 거의 매주, 거의 매주 매주 모여서 활동을 했고요. 네, 이렇게 됩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셜 로그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세레니티가 오고 있습니다. 아, 세레니티는세레니티는 리더리움 2.0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레니티에서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리더리움,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고 누구나 사용해야 돼요. 여기, 여기 누구나에는 어, 정말 그 일반인들도 들어가고, 어, 할머니, 할아버지도 들어가고, 누구나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세레니움에서는 이미 스케어러빌리티나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은 다 해결됐다고 보고, 해결됐다고 보고요. 해결된 상태에서 유익, 사용성을 얼마나, 얼마나 좋게 할 거냐는 건데, 이건데, 그렇죠. 여기 누구나의 개발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UX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지난번 대북컴포에서도 UX 세션이 많이 협상이 되어 있었고요. 이렇게요. 많이 UX에 대해서 많이 볼수 있었고, 세션 중에서도, 세션 목록에도 UX 세션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장성은 이미 셀리티 세계를 될 거고, 될 거고, 하지만, 이, 아, 좋지 않은 UX를 많이 개선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뭐 이런 세션도 있었고요. 그래서 u s b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건데, 아, 제일 잘 아신 클립토키티와 지금 설명해드릴 유니버셜 로그인을 비교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부터 클립토키티를 한번 보여드릴건데요. 잘 보세요. 일단 그 누구나는 맥을 쓰지 않죠. 누구나에 해당하는 분들은 일단 윈도우를 쓰시고요. 이게 엣지 브라우저하 크롬 브라우저가 열려 있으면 저희 와이프는 자연스럽게 이걸 갖더라고요. <웃음> 네. <웃음> 네. 저는 지금 닫고요이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독특한 거는 제가 이게 준비하면서 하데클립토키트는 엣지나 이투 IE에서 열리지 않아요. 아예. 아예 열리지가 않아요. 이 끝이에요. 뭐 크롬을 설치하면 하든지 그런 것도 없고요. 그냥 끝이에요. IE는 이것도 없어요. 이것도. 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걸 다 보여주진 않고 요약을 해왔습니다. 요약한 걸 잠깐 볼게요. 엣지 브라우저를 열고 클립토 키치에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은 메타마스크 설치하라고 하거든요. 메타마스크 설치하러 가면은 크롬을 먼저 설치하래요. 오케이. 그럼 크롬을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크롬 다음에 뭐 설치해야 되죠? 메타마스크 설치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안내가 끊겨요.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되지? 싶은거죠. 그럼 다시 클립토키트에 가면 메타마스크를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메타마스크를 설치하죠. 설치하죠. 아,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메타마스크를 설치하면 를 지갑을 생성하고요. 이런 무슨 영어문의 페이지가 나와요.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 할머니가 이걸 읽으시고 예스를 누르시길 네. 예스를 누르면 비밀번호를 세팅하고 12개 단어가 주어집니다. 12개 단어를 잘적으래요 모르겠고 다음 누르면 은 숙제 검사하죠. 그 12개 단어 입력하래요. 아, 그면 다시 오시죠.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적었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적고, 아, 잠시만요. 적고, 12개 단어를 다 입력하고 나면 굉장히 어려운 영어로, 아주 강력하게 빨간색으로 너 이거 꼭배고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무섭게 겁을 줘요. 그리고 영어 약관이 나옵니다. 아, 약관 다들 읽으시잖아요. 그쵸? 렇 네. 굉장히 어려워요. 아, 이렇게 하시면 이걸 다 통과하시면 크립토 키티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크립토 키티에 들어가면은 이제 본인 확인하세요 이런 거 누르죠. 요거 이제 뜨죠. 메타마스가 이제 연결 을르시죠 끝이 아니라 여기까지 오시면 고양이 한 마리라도 사, 사봐야 될거 아니에요. 살려고 그러면 은이화면이 뜨는데 이제 이더가 없는 거죠. 네, 또안 돼요. 아까 20번까지 했던가요? 아, 감사합니다. 거래소에 가입하셔야 되고요. 이돈을 사야 되니까 3단계 본인 인증을 거치셔야 되는데 OTP라는 걸 하셔야 돼요. OTP라는 걸 하셔야 돼요. 우리 할머니가 네 전용 계좌를 개설하셔야 되고요. 이걸 개설해야 되니까 은행분이 닫아서 다음 달 은행에 방문합니다. 은행에 방문했는데 최근 3개월간 통장 개설 이력이 있으면은 통장 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꽝이 빼고 이케이스를 빼고, 빼고 통장은 개설 했어요. 성공도 입금했어요. 근데 내일 이더가 떨어질 것 같대. 그럼 오늘 못 사죠. 이게 사람이 힘가게되 그럼 다음날 이더를 구매해서 메타마스크로 성공을 합니다. 이제 할수 있어요. 이제 할수 있고요. 아 제가 숫자를 붙여봤는데 2 9단계에요 여기까지 통과하시면 하실 수 있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느끼시는 건 이상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할수 있죠. 들은 얘기예요. 딴른 세미나에서. 크리토 키티가 재미있대. 사실 재밌는건 아니고, 돈이 됐다고 그랬다거죠 우리가, 우리가 크리토 키티를 했던 이유는 돈 때문이니까. 돈이 됐대라고 하니까, 100명이 찾아왔습니다. 100명이 찾아왔는데, 아까 그3른몇 단계를 통과한 사람은 한명이었대요 마케팅 비용을 쏟아도봤자 받자, 쏟아내봤자, 받자 여기서 걸러내는 게더 낫지, 한 명만 통과한답니다. 이한 명이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99명의 신경을잘 모르세요. 우리들은. 우리들은, 우리들은 이 99명의 신경을잘 몰라요. 잘 몰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번에는 유니버셜 로그인을 보여줄게요. 유니버셜 로그인으 시작하겠습니다. 아, 크립토키치 사이트에 들어오면 클릭커라는 데비거든요. 클릭하는 게임이에요. 클릭하는 게임이에요. 들어오면 이제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겠죠. 지금 사용하는 거는 윈도우즈의 엣지 브라우저고요.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g k t Test 14라고 이름을 적을게요.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음. 지금 이이입장문으로 입장할 수 있는 게임이 세개가 있어요. 대비. 대비 세개가 있고 그 대비는 popular- m y l o g i n a 로 u n i v 라고 있습니다. 테스트로 되어 있는 거고요. 아, 여기서는 ELS를 사용합니다. 이런 앱 서비스를 사용해서 사용해요. 을 그래서 여기에 가입을 해볼게요. 첫 번째 게임에. 첫 번째 게임에 크리에이트를 되어 있죠. 크리에이트를 합니다. 그러면은 회원가입 끝이에요. 화연하기 끝났고요. 여기에 제 이더리움 주소가 생깁니다. 아, 이게 지금 랍스테 테스트넷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주소가 생기는데 우리는 저걸 못 외우니까 고귀인걸 그 외우면 되죠. 이렇게 테스트 14왜14 하냐면요. 제가 어제 13번까지 테스트를 했어요요기게 <웃음> 생긴 거고요. 아, 이더스킨에서 이거 조회하시면 생긴 게 보여요. 이게 정이 생긴 게 보여요. 지금 회원가입이 끝난 거예요. 특이한 거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제 게임을 하러 가야겠죠? 이 게임을 독특하게 회원가입을 하면 클립스라는 포큰를 줍니다. 포큰를 주는데 제가 회원가입을 해서 받으면 20개를 받고요. 어, 어, 디바이스, 뭐 핸드폰을 인정을 해도 5개 더 받고요. 백업을 하면 또 10개 보상을 더 받아요. 게임하러 가볼게요. 곧 게임을 누르면 이 다라고요. 여기서 클릭하는 게임이니까 클릭을 할게요. 클릭을 하면 여기 하단에 제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에. 아, 이거 트렌드 15초니까 좀 기다려야겠죠? 누르면 누르면 곧 나오고요. 기나리는 동안 <웃음> 그럼 나는 거지. 나타나요 거지. 넌나는거는 거지. 넌이 생긴 거고요제는지지 제가 지금 방금 클릭한 트렌덱션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기다리면 나올거예요 나왔네요. 2분 전에 생성했고요 31초 전에 제가 클릭한게 이 클릭이 이제 이 시간이죠. 네, 이렇게 됩니다. 아복특한거는 이렇게 있 게임이요. 이게 고양이를 산거죠. 이제 여기 클릭터킥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고양이를 산거죠. 산거예요 비밀번호는요. 이게 재밌는 게, 이 세션이 이 브라우저에 살아있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이 게임을 또 하잖아요? 그럼 역시 비밀번호어 오지 않아요, 여기서는. 그리고제 e g 14를 누르면, 기존에 로그인된 디바이스에 얼럿이 뜹니다. 지금 모바일로 접속하려고 하는데, 승인할 거니. 여기서 승인 눌러주면 얘도 바로 로그인 돼요. 뭐, 비밀번호 치는게 없어요. 근데, 두개 디바이스, 모든 디바이스가 다 로그아웃 되어 있습니다. 분실했거나 로그아웃 되어있으면 그땐 비밀번호 채워야 되잖아요. 그거는 여기서 백업을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열어줍니다 이렇게 누면 백업 코드가 생깁니다. 아 이것도 블록이 저장돼서 이 그렇죠. 운 좋으면 좋죠. 운 좋으면 좋죠. 운면 좋죠. 으면좋좋으 네. 요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아, 기다리는 동안 기다리는 동안 자 여러분 제일 궁금한 거는 제일 궁금한 거는 가스비예요. 그렇죠? 가스비 누가 내냐는 거죠? 가스비 낸 사람을 가보고 보겠습니다. 아, 이트랜지션이고요 프롬이 6763 6763이에요. 6763 계정에서 계속 가스비를 내주고 있는 거고요. 내주고 있는 거고요. 하고, 클릭스라는 토큰을 제가 받았잖아요. 그 토큰은 제가 받는 거예요. 그럼 6, 7, 6, 3이 누군데 카스미를 잡고 내죠 서비스 프로바이 그러니까, 클립토키티면은클립토키티를 만드는 사에서 한번 이용해봐. 공짜로 이용해봐. 사용해보고, 재미있으면한 일주일 사용해보시고, 재미있으면, 그때 메타마스크 설치하던 어려운 길 통과해서, 3몇단계를 통과해서, 그때 결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용해 보거나 체험해 보는 걸할수 있을 때 서비스 제공이 좋죠. 그래서 아 네. 네. 조금 기다려 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건 이따 다시 보자. 아, 유니버셜 로그인에서 얘기하는 것은 방금과 같이 카스비 대나, 카스비 대나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비 앞으로는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대비 뭐한 10개, 100개, 2 0 0개 200개 계속 늘어날 건데, 그거 지갑구조 다 다르게 할 거니, 그게 아니고, ENS를 이용해서 아까 JKTS14만 넣으면 밑에 3개 보였죠. 같은 이름으로 다 가입할 수 있어요. 같은 이름으로 가입을 해서, 하나만 가입해놓으면 그, 그 이름만 기억하고 있으면 다른 데다 로그인 될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로그인 팔기, 뭐 회원 가입, 신규 회원을 끌어들이기 아주 좋습니다. 아, 기술적인 얘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유니버설 로그인은 새로운 사용자의 진입, 온보딩을 단순화하기 위해 이거 보관이나 뭐 이런 것들 하는 디자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기능을 새로 만든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기능들을 잘 조합을 한 거예요. 기존에 있던 기능 중에 조합을 한건 ENS, 네임 서비스와 메타 트랜젝션이라는 걸 이용을 했습니다. 이건 잘 아시죠? 그 도메인, 아이큐 뭐 어드레스를 뭐, 도민 만드는 것처럼 이런 어려운 이더리움 주소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름으로 사람이 볼수 있는 것을 바꿔주는 게 e n s 요나오지꽤 됐죠. 지금도 이번에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하더라고요. 대규모 업그레이드에 유니버셜 로그인도 같이 포함됩니다. 그 업그레이드되는 거에 유니버셜 로그인도 같이 포함돼서 이 업그레이드되고요. 메타 트랜잭션은 가스리스트 랜잭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가스리 없이 키만 가지고 트랜잭션을 발생시킵니다. 저런 마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요건 일반적인 트랜잭션입니다. A가 D, D를 호출하는 거예요. 컨트랙트 D. 왜냐면 b 어가 c 시간 나올 거예요. A가 D를 호출하려면 아,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여기에 가스비를 가스비를 태워서 보내야겠죠. 그러면 저쪽 날아가는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그러려고 했더니 여기에서 서른 몇 단계를 메타마스크 설치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됐던 거고요. 그래서 메타 트랜잭션에서는 A가 뒤로 보내지 않고요, A가 B한테 보냅니다. B는 웹 서버고, 웹 서버고, 웹 서버로 호출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트랜잭션이 아니고요. 뭐 A작콜이나 뭐스프레이프콜이나웹 방식으로 그냥 그냥 콜을 해요. 당연히 값을 빈티울수 없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트랜잭션은 아니고. 사이드 데이터만 보냅니다. 그러니까 트랜잭션을 구성할 데이터만 보냅니다. 사이드그보입 아, 여기 사이드한 사람은 v r s 값을 A죠. A? 이건 A 거예요. A 값을 보내는면 B가 새로운 트랜잭션을 만들고요. 새로운 트랜잭션의 페이로드 값을 페이로드 값을 이걸 복사합니다 이거를 리코딩해서 여기다 넣고요. 페이로드 값을 보내요. 넣어요. 그는 트랜잭션 안에 사이드 데이터, 그 그러니까 트랜잭션 같이 생기는 사이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페이로드 페이로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B가 C라는 컨트랙을 생성합니다. 또 생성을 해요. 이 생성 과정은 단한 번만 일어나면 돼요. 처음에 한 번. 이게 회원 파일이거든요. 이 C는 A의 지갑입니다. A가 사용할 지갑이에요. 이걸 단한번 생성을 해야 돼요. 지갑 생성을 하고. B가 요 B가 만든 트랜잭션을 C한테 보냅니다. C한테 보내고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생성하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을 보내고 보내죠. 보내고 나면 C가 D를 대신 호출해 줍니다. 대신 호출해 줘요. 그래서 컨트랙트 콜이 어디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메타트랜잭션은 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까 A가 D를 바로보는게 아니라요. B와 C가 들어가는데 그 B는 자기 가스비를 소모해 가면서 저걸 해주죠. 서비스 프로바이더니까. 그, D 주인이 B하고 D는 같은 회사겠죠. 같은 회사. 그, 사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렇게 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스비 없이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아, 좋은 점만 말씀드린 것 같아서 단점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메세지 샌더. D 입장에서는, D 입장에서는 메세지 샌더가 C입니다. 원래 D 입장이 D의 메세지 샌더는 A여야 되거든요. 그쵸? 우리가, 그, 아, 여러분 하셨나요? ICO 참여하거나, ICO 참여할 때, 그, 메세지 샌더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메세지 샌더한테 토큰을 주니까. 그죠? 그래서, 메세지 샌더가 c 예요 요거는 해결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전 컨트랙을 그대로 사용하지는 못해요. 비전 컨트랙에서는 메세지 샌더를 예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시동을 해야겠죠. 메세지 샌더가 요게 아니라, 얘가 갖고 있는 페이로드, 페이로드 안에 있는 센터를 찾아야 되는데 찾아야 되는데 그런 로직이 좀 있어야겠죠. 수정이 안 되니까 결국 다시 만들어야 되요 제작성이요. 그러니까 애초에 메타 메타 트랜지션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됩니다 애초에 그리고 얘가 A가 D한테 직접 보낼 때는 가스기가 이거 만드는데 이렇게 들어왔더니 일단 대상 커졌잖아요. 커졌고 용량도 커졌고. 얘는 암호화되어 있으니까 암호화되고 푸는 비용이 들거고요. 코스가 들거고요. 그리고 트랜디션을 만드는 건 1번 트랜디션 발생하니까요. 이건 컨트롤 만드는 건있으이 되겠죠? 이건 단한 번만 되니까 1번은 무시하더라도 2번, 3번, 에 2번의 트랜디션 피가 또 들겠죠? 그래서 한 3배 정도 들거예요. 3배 정도 더 들거예요. 트랜디션 피가. 피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단점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피가. 트랜잭션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A의 트랜잭션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되잖아요. 볼수 있고요. 하고 B가 A의 트랜잭션을 일부러 지연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신호가 왔는데 한2 시간 정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보낼 수도 있는 거죠. 이럴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주로 언제 발생하겠어요? 이거 가위가위보기 같은 거할때발생하겠죠 이걸로. 이걸로 가위바위보 게임하면 안 되겠다. 이거 끼가 볼 수도 있고, 이걸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배달 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사용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은 애초에 발생하지가 않는 데요 계속 말씀드리면삐는 서비스 프로바이더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할유가 없죠. 애초에. 그러니까, 요런 데스셔야 되겠죠. 쓰셔야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도스 공격이 취약하다. A가 B를 포라는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 애초에 가스비가 나온 이유가 이거잖아요. 계속 포라는 거죠. 그러면은, B의 가스비, B는 가스비가 계속 내겠죠. 아, 보시면은, 아까 클릭스라는 토큰이 주어졌던 거 기억하세요? 그게 이용돈데요그 토큰이 다 달면, 발생을 못 시켜요. 생기잖에서 그래서 곧, 그 클릭할 때마다 차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 한0 번만 이용하세요. 1 0 0 번만 이용하세요. 이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트롤, 어카운트 계속 만들면 또디소수공이 가능하겠죠. 가능하겠죠. 네, 어쩔 수 없어요. <웃음> 디소스 공격은요아 이쪽에서 막아야 돼요. 이쪽에서 막아야 돼요. 고 1차적으로는 토큰 해석 갖고 막고요. 2차적으로는 뭐서비스 잘해서 막아야 돼요. 이거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AWS의 프리티어요. 그거 이메일 기종만 있으면 계속 1년 동안 서버 무제한로 주잖아요. 계속 하나씩 주잖아요. 이것도 디도스 공격의 똑같은 경우인 거죠. 똑같은 경우인 거죠. 똑같은 경우인 거죠. 이쪽에서 막는 것과 같이 이쪽에서도 막아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점도 이런 것들이 들고요. 근데 단점으로 말씀드린 가스비가 마케팅 비용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쪽 마케팅 쪽사잘 모르셔서 근데 마케팅 쪽에서는 회원 한명 가입시키는데 한 5천원에서 2만원 정도 쓰거든요. 이 정도 쓰는데 이거 트래디션키 한, 한 10원, 20원 정도 나오는데 그거 뭐 10번, 100번 줘도 괜찮죠? 괜찮겠죠? 하고 이런 거하기 좋습니다. 뭐 일주일 무료 체험 뭐뭐 뭐 한번 써보시고 잘 재미있으시면 그때 그 어려운 단계를 이용하세요여러분들 가능하고요. 아 바이럴 마케팅을 할수있으니까 마케팅 쪽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써봐야지 재미있는지 알것 같네요. 그리고 여러분 그 대폭구 하는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보시면요. 가보시면은, 주체 측에서 0.011로서 여기 있는 분들께 다 나눠줘요. 다 나눠주고, 자, 그걸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잘안나눠져요 이게, 이게 전달 잘안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안 하셔도 되겠죠. 안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아주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대본 홍보하거나, 여러분 와서 써보세요. 할 때, 꼭 부채해줄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용자 수, 하고 트랜잭션 모두 늘릴 수 있겠죠. 이거 상의 랭킹이 되어 하지 습니까 늘릴 수있고요 하고, 한리적인 가스비. EOS랑 잠깐 비교를 하면, 물론 EOS가 더 좋아요. EOS도 스테이킹하는데 비용이 들잖아요. 뭐1 0 0만원이건1 0 0 0만원이건 스테이킹을 해야 됩지않니까트랜잭션 키는 무료인데, 1000만원을 스테이킹했으면 이거 금융비용은 드는거죠. 금융비용은 드는거죠. 이게 공짜는 아니잖아요? 돈이. 금융비용이 드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 이전의 돈으로 가스비를 지불하면돼요 사용한 만큼만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면돼요 그래서 합리적인 거 같은데 그쵸네이렇게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준비하신다면 필수론 걸로 보이고요. 질문에 조금 있다가 고 이쪽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